자, 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자 오늘 지금 여러 명 잠깐만요 여기 네, 여기 여기. 예, 여기 이렇게 계시고 몇명 지금 잡히는지 예,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. 예. 우리 중간에 여기 우리 저기 37도 대신 의심 환자분 한분 계신데 좀 <웃음> 나중에 하여튼 정확하게 한번 파악 한번 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자 이게 이 모니터를 떼서 바로 올리면 돼요. 네, 이거 여러 명 이렇게 와도 네. 자 실제 이제 온도 이제 그 현장에 설치하면 이런 형식으로. 네. 예. 예. 자. 이렇게. 네개게이 들어가니까. 이렇게. 이렇 아, 아, 뭐 네, 예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요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게이이게